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요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사랑해주셔서 구독자가 정말 천명이 넘었네요. 네. 어, 저도 짧은 기간에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셔서 정말 놀랍고 이게 웬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 이렇게 많이 구독자분들이 늘어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가가 좋긴 하지만 그걸 하기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일상생활에서 통증도 있으시고 또 움직임이 불편함이 있지만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해서 뭔가 찾고 계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편안하게 몸을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또 아팠던 부분들이 조금 더 통증을 덜 느끼면서 일상생활을 할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제 채널의 목적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좀 뚜렷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같이 제 채널을 이렇게 구독해주시면서 영상 시청하시고 몸이 조금씩 조금씩 오늘 그만큼 움직이셨었으면 그 다음날은 살짝 더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띄게 한 번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예, 알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예,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몸을 느끼면서 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계속 여러분들하고 꾸준히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